관심사가 너무 없어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웃음> 전화통화를 거는 일은 하늘나 피하고 싶다, 동미 <웃음> 감정보다 이성이 더 앞서서 생각했다면 내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지 않았겠지 다른 사람의 주의를 끌지 않으려고 하는 편이다 아, 여보 오토바이 한 짓을 생각해 비동 김해길. <웃음> 아니 근데 <웃음> 갑자기 MBTI 왜 해야 되는데 아무튼 나는 뭐 이런 거 많이 믿는 편은 아닌데 내가 해줄게 자유시간 중 상당 부분을 다양한 관심사를 탐구하는 데 할애한다 약간 그런 편이야 약간 다른 사람이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 자시도 울고 싶어질 때가 많다 굉장히 일이 잘못돼어 여러 대비책을 세우는 편이다 약간? 압박감이 심한 환경에서 평정심을 유지하는 편이다 아니요 이거는 아주 비동인 아니고 약간 좀 흔들리는 편인 것 같아 약간 파티나 행사에서 새로운 사람에게 자신을 먼저 소개하기보다는 주로 이미 알고 있는 사람과 대화하는 편이다. 동의. 완전 동의. 완동완동? 어, 완동완동. 하나의 프로젝트를 완전히 완료한 후 다른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완전 동의. 음. 매우 감상적인 편이다. 어, 완전 동의. <웃음> 일정이나 목록으로 할 일을 세우는 걸 좋아. 어, 나 계획적으로 하는 걸 좋아하니까. 음. 완전 동의. 작은 실수로도 자신의 능력이나 지식을 의심하거나 다. 완전 동의. 예술 작품의 다양한 해석에 대해 토론하는 일에 크게 관심이 없다. 예술 작품이니까 얘기할 게좀 많지 않을까? 약간 비동의. 감정보다는 이성은 따르는 편이다. 그러려고 노력은 하는데. 아, 내가 감정적이긴 하거든? 내가 그걸 알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많이 행동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중간에 있는 것 같아. 머리 따로 몸 따로. 어. 중간 중간. 하루 일정을 계획하기보다는 즉흥적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 비동의.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어떤 사람을 보일지 걱정하지 않는 편이다. 약간 비동의 단체 활동 참여하는 일을 즐긴다. 이건 좀 케바케인 것 같은데, 그니까 단체 활동을 참여하는 건 즐기지만 거기서 사람들과 막 적극적으로 하진 않잖아. 뭐 이건 중간 결말을 자신의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영화책을 좋아한다. 비동의 일단 다친 결말이 좋아. 자신보다 남의 성공을 돕는 일에서 더큰 만족감을 느낀다. 약간 동의. 관심사가 너무 많아 다음에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다. 관심사가 너무 없어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니야 약간 비동의. 일이 잘못될까봐 자주 걱정하는 편이다. 동의. 단체에서 지도자 역할을 맡는 일을 가능한 피하고 싶다. 이건 중립. 자신에게 예술적 성향이 거의 없다고 판단한다? 매우 비동의. 아니. 아 예술가지. 아니, 예술가지. 아티스트야. 감정보다는 이성을 중시했다면 더 좋은 세상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내가 여보를 감정보다 이성이 더 앞서서 생각했다면 내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지 않았겠지 이건 비동의 휴식을 취하기 전에 집안일을 먼저 끝내기를 원한다 아 이거 동의 다른 사람의 논쟁을 바라보는 일이 싫리다아 그렇지 않아 다른 사람의 주의를 끌지 않으려고 하는 편이다 아 동의 감정이 매우 빠르게 변하거 한다 아 동의 자신만큼 효율적이지 못한 사람을 보면 짜증이 난다 약간 동의 해야 할 일을 마지막까지 미룰 때가 많다. 비동의 사후세계에 대한 질문이 흥미롭다고 생각한다. 동의 혼자보다는 다른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한다. 약간 비동의 이론 중심의 토론에는 관심이 없으며 원론적인 이야기는 지루하다고 생각한다. 아니 이론도 중요하지. 약간 비동의 나랑 배경이 완전히 다른 사람에게도 쉽게 공감할 수 있다. 비동의 결정을 내리는 일을 마지막까지 미루는 편이다. 아니 결정을 먼저 내리고 하지. 이미 내린 결정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하지 않은 편이다. 동의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즐거운 파티와 행사로 일주일의 피로를 푸는 편이다. 비동의 미술관에 가는 일을 좋아한다. 매우 동의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기 힘들 때가 많다. 약간 동의 매일 할 일을 계획하는 걸 좋아한다. 동의하는 편 불안함을 느낄 때가 거의 없다. 비동의 항상 불안하지 전화통화를 거는 일은 가능한 피하고 싶다. 동의 자신의 의견과 매우 다른 의견을 이해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난다. 동의. 친구에게 먼저 만나자고 연락하는 편이다. 약간 비동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 최대한 빨리 계획으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한다. 완전 동의. 오래전에 실수를 후회할 때가 많다. 완전 동의. 인간의 존재와 삶의 이유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않는 편이다. 완전 동의. 감정을 조절하기보다는 감정이 휘둘리는 편이다. 약간 동의. 상대방의 잘못이라는 것이 명백할 때도 상대방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 노력한다 약간 동의 계획에 따라 일관성 있게 업무를 진행하기보다는 즉, 흥적인 에너지로 아, 이거 완전 비동의 상대방이 자신을 높게 평가하면 나중에 상대방이 실망할까 봐 걱정하고 난다 매우 동의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서 일할 수 있는 직업을 원한다 동의 철학적인 질문에 대해 깊게 생각하는 일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한다 비동의 조용하고 사적인 장소보다는 사람들로 붐비고 떠들척한 장소를 좋아한다 상대방의 감정을 바로 알아채는 다 근데 이거는 여보의 감정은 바로 알아채를 수 있거든 다른 사람 감정은 관심이 없는데 아니 알아차리는 편인 것 같아 무언가에게 압도당하는 기분을 느낄 때가 많다 동의 단계를 건너뛰는 일 없이 절차대로 일을 완수하는 편이다 어 동의 논란이 되거나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주제에 관심이 많다 아주 조금 동의 관심만 있는 거니까 자신보다 다른 사람에게 더 필요한 기회라고 생각하면 기회를 포기할 수도 있다 완전 동의 마감기한을 지키기가 힘들다 완전 비동의 이 원하는 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다 약간 비동의 어다 했나봐 나 INFJ-T 나왔어 오 인프제? 옹호자 옹호자는 차분하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기며 다른 사람의 의욕을 불어넣는 이상주의자입니다 84%의 내향형내향형의 사람은 소수의 사람과 깊고 의미있는 관계를 맺는 일을 선호하며 맞아? 맞아 이상하다 직관형의 사람들은 매우 상상력이 뛰어나고 맞아 개방적이며 호기심이 많습니다 그런 것 같아 감정형의 사람들은 감정을 표현하고 세심하게 살피는 일을 중시합니다 계획형 나 계획형 94%인데? 계획형의 사람들은 결단력이 높고 철저하며 계획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내가 엄청 계획적이긴 하잖아 어, 전술 어, 계획형 민감형 나 민감 82%야. 성공을 중시하고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보며 완벽주의자. 자신을 개선하려는 욕망을 지니고 있는 경우 맞아. 늘 발전해야지. 이런 거 많이 믿는 편은 아닌데 여보도 해봐 이제. 자 이제 내가 해볼게. 여보 해봐. 주기적으로 새로운 친구를 만든다. 완전 비동의. 응. 자기가 야내가할 거야. 자유시간 중 상당 부분을 관심사를 탐구하는데 할애한다. 아니 웹툰 부분은 이제 야 아니야. 그게 관심사잖아. 아그럼 아, 완전 동이지 웹툰을 하루 6시에 씩겠는데 다른 사람이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 동의. 일이 잘못될 때를 대비해 여러 동의. 압박감이 심한 환경에서... 아 어, 이건, 이건 좀 냉정해서. 냉정해서. 파티나 행사에서 새로운 사람에게 소리하기보다는아 이건 좀 근데 여보 옛날엔 그랬는데 지금은 완전 비동이 완전 개쭈으리거든 아니야. <웃음> 이거는 이 정도야. 하나의 프로젝트를 완료한 후에 다른 프로젝트 완전 비동이 이거는 완전 핵비동이 아왜 자기가 내가 할 거야. 아 내가 보는 여보는 그렇다고. 아니야. 내가 내날 믿기는 걸로 할 거야. 다른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편이다. 완전 비동의 <웃음> 매우 감상적이지. 일정이나 목록으로 계획을 세우는 일을 좋아한다. 음, 이거 이거 맞아. 나 일할 때는 이렇게 하잖아. 노는 건 그렇게 안 하지만. 오케이. 약간 노는. 작은 실수로도 자신의 능력이나 지식을 의심하곤 한다. 아니야 여보는 아니, 좀. 그렇지 않아. 약 자존감이 높아서. 그 당시에 실수한 거지. 그지 그치. 그치. 의심은 하지 않는 것같 의심은. 음. 관심이 가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대화를 시작하기가 어렵지 않다. 동의. 예술 작품의 다양한 해석에 대해 토론하는 일는 크게 관심이 없다. 동의. 우리 근데 그 영화 같은 거 토론하고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이건 중간이야. 감정보다는 이성을 따르는 편이다. 야, 약간 어려워. 약간 이, 이 질문이 응. 어려워. 하루 일정을 계획하기보다는 즉흥적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걸 좋아한다. 약간 미동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어떤 사람으로 보일지 걱정하지 않는 편이다 매우 비동해 단체 활동을 참여하는 일을 즐긴다 가면 즐기는데 회식 같은 거 좋아하는데 나랑 둘이 하는 회식이잖아 다 같이 하는 회식도 좋아하잖아 그거 4년 동안 한 적이 없잖아 사람이 없으니까 약간동의 <웃음> <깐동이. 웃음> 결말을 자신의 방송으로 해서 아니 난 정해져 있는 게 좋아 음, 맞아. 자신보다 남을 성공하는 덕 그래 지금 그렇게 하고 있네? 이거, 남이잖아. 난 남이 아니잖아. 아 그렇지. 약간 비동의? 관심사가 너무 많아 다음에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다. 예. 일이 잘못될까봐 자주 걱정하는 프레이다. 어. 완전 동의. 단체에서 지도자 역할을 맡는 일은 가능한 피하고 싶다. 약간 비동의? 자신에게 예술적 성향이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음 동의. 여보는 음. 약간 테크닉적으로는 할수 있는데. 음, 음. 예술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 음. 감정보다는 이성을 중시했다면 더 나은 세상이 되었으리라 생각한다? 요거 어렵다 질문이. 나는 감정적으로 더 좋은 세상이 됐으면 좋겠거든. 아.. 나는 아니야. 요 정도? 휴식을 취하기 전에 집안일을 먼저 끝내기 원하. 완전 비동의. 완전, 완전 비동의. 완전 동의지. 나는 다 아, 한담이시잖아. 아 맞아. 다른 사람의 논쟁을 바라보는 일이 즐겁다. 약간 동의. 다른 사람의 주의를 끌지 않으려고 하는 편이가 아.. 여보 오토바이 한 짓을 생각해. 비동. 감정이 매우 빠르게 변하고 한다, 완동. 자신만큼 효율적이지 못한 사람을 보면 짜증난다, 동의. 해야 할 일을 마지막까지 미룰 때가 많다, 약간 비동의. 사후 세계에 대한 질문, 아우 무조건 흥미지. 혼자보다 다른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한다, 약간 비동의. 이론 중심의 토론에는 관심이 없고, 원론적인 이야기를 지루하다고 생각한다, 비동의. 나는 뭔가 이론적인 이런 거 좋아. 자신과 배경이 완전히 다른 사람에게도 쉽게 공감할 수 있다, 동의. 응. 결정을 내리는 일에 마지막까지 미루는 편이다. 상황이 딱 나오면 그냥 바로 결정하는 응. 것 이미 내린 결정에 대해서는 아니? 이번엔 생각하지. 완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기 보다는 즐거운 파티와 행사를 응. 아, 완전 비동 미술관 비동, 비동. 어, 아. 억지로 가주는 거야, 나 때문에? 난 미술관 그냥 그래. 근데 가면 그냥 그런 거야. 근데 좋아하진 않는 것 같아. 나는 이렇게 내가 막뭘 하는 게 좋지? 보고 이런 거는 별로.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기 힘들 때가 많다. 비동의 해야 할 일을 계획하는 일을 좋아한다. 동의 불안함을 느낄 때가 거의 없다. 비동의 전화통화 거는 일은 가능한 피하고 싶다 야, 이건 부담 없어 하잖아 부담은 없는데 뭔가 업무적으로 일을 할때 서면이나 이런 걸를 남기기 위해서 전화통화보다는 그런 걸 하는 편이거든 이건 비동의 해도 되겠다 친구에게 먼저 만나자 비동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 최대한 빨리 계획으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하지. 오래전 엔 실수. 아, 완동. 인간의 존재와 삶의 이유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는 편이다. 비동. 감정을 조절하기보다 휘둘리지. 되게 휘둘려. 아, 많이 휘둘려. 방망이인 줄 알았어. 하도 휘둘려어 장난. 상대방의 잘못이라는 것이 명백할 때도 상대방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 노력하지. 우리 영혼 착하니까. 항상 그러는 것 같아. 일관성 있게 업무를 진행하기보다는 즉흥적인 에너지로 업무를. 아그 음... 완전 동이지. 어, 나 몰아서 하는, 어, 하는 편이에요. 야 음. 완전 그 101% 어. 상대방이 자신을 높게 평가하면 나중에 상대방이 실망하게 될것 같아. 나 완전 동의했는데난 지금 사람들 실망시키는 게좀 무섭거든. 이건? 부담돼. 음. 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것 같아서. 음. 약간 걱정하긴 하는데 이걸 막 엄청 그러진 않은 것 같아. 난 엄청 그런 편인이야 대부분의 시간은 혼자서 일할 수 있는 직업 완동. 철학적인 질문에 대해 깊게 생각하는 일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한다. 약간동의 조용하고 사적인 장소보다는 아, 완비동. 상대방의 감정을 바로 알아찰릴수 있지. 무언가에 압도당하는 기분을 느낄 때가 있지, 가끔. 반길를 건너뛰는 일 없이 절차대로? 아니, 여보는 많이 건너뛰지. 많이 건너뛰다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맞아, 그거는 응. 비동이야. 약간 비동이 응. 논란이 되거나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주제에 관심이 많지 자신보다 사람에게 더 필요한 기회라고 생각하면 기회를 포기할 수도 있다 비동 오대등한대 응. 마감 기간을 지어야 되는데 나 완전 비동 마감 기간은 무조건 지켜야지 일이 원하는 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다 오 항상 있어 대단해 <웃음> 똑같고 <웃음> 어 되게 다르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머 자기도 이거 인풋제티나왔티나스 어, 티. 나왔어, 티. 음, 나는 내향형인데 59%네. 자기 80% 나왔다매. 나는 그러면 진짜 선택적 매향형이 응, 많다잖이번 선택적이야, 선택적. 난 음, 되게 중간이다. 음, 이번엔 바런스가좀 있네. 거의 중간이네. <웃음> 아, 이 정도는 난 너무 높게 나왔다고 생각해. <웃음> 아, 너무 높게 나왔다고 생각해. 민감이야. 어, 나 많이 민감하긴 해. <웃음> 오, 근데 어떻게 똑같은 게 나오네. 말하지 말아, 아, 진짜. 제가요? 나는 네. 이성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뭐 인간은 이렇게 열몇 가지로 나눈다는 거 음. 믿진 않아. 음. 하지만 음. 해보니 음 많이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웃음> <웃음> 어 나도 옛날의 여보 모습이랑 지금의 여보 모습을 생각하면 되게 완전 다른 사람이거든. 맞아. 근데 나도 그래. 그렇잖아.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격이 변해서 이 성격이 된 거지. 나는 굉장히 이쪽에 있던 사람 자기는 굉장히 아이쪽에 있던 사람인데 응응. 살면서 중간에서 만난 느낌. 그렇지 그렇지. 난거좀 깎여 나가고. 맞뭐 이런 거죠. 예. 같이 산 시간이 있잖아. 응. 얘가 좀 닮아가는 거지. 안 믿어 아무튼 난 <웃음> 놀랍긴 했어. 응. 저번에도 우리 저기 한라산이랑 미팅할 때도 응. MBTI 물어봤잖아. 응. 맞아. 근데 자기 그때 MBTI 뭐냐고 물어봤을 때 뭐라 그랬더라? 나 SBDO 스쿼트 벤치프레스 데드리프트 오버헤드 프레스. <웃음> 내가 말하고 창피해 죽는 줄 알았네. 얼굴 시뻘게 되었지. 이게 오롯이 내 성격도 있고 응.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나오는 성격도 있고 응. 어떤 위치에 갔을 때 나오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응. 안 믿어. 근데 어디 가서 사람들이 물어보면 아이라고 얘기할 것 같아, 나는. 응. 응.